g y a r o 다 j e o 래 yebo da, catchy no le, y e o no ga j u a Shake your booty, oh yeah, booty, booty. 오래 버이다 김건이다. 감사합니다. 와 부대찌개. 칼도 뭐 잘못 올려나이 응. 칼이 있는 이유는. 소시지 잘라 먹으라고. 뭘자르라고 뭘. 저는 잘 자는 말이야. 잘 자는 요이야난맨 끝에는 소시지가도이렇게불안서난 이동을 들어서. 어서난이이런거들어가게이지말 들어서. 난어서이동어서난 이동을 들서난이어어 아, 두 손으로 해야, 해야 되는 거근 아, <웃음> 그런데 계속 풀잔이야? 난 요만큼. 뭐야? 됐다, 요만큼. 왜, 왜. <웃음> <웃음> 보여? <웃음> <웃음>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? Stop <웃음> it. 아니 나, 나 말았는데. 둘 다. 머리 진짜. 어쩜 좋 어, 너만 재밌다네. 난 좋아. 어서 얼른 말아. 다음번에 같채로 또. <세기가 웃음> 다음 어, 근데 힘도 좋긴 하거든. 근데 내가 느끼한 거를 진짜 못 <웃음> 먹어 가지고. 아, 그럼 말을 하지. 말을 갖다 가져지 그랬어. 나라타니나 A few moments later. 그나안내려가 면 파티. <웃음> 그래서 <또>. 어 그래서 가지고아그 <웃음> 어, 미안. <웃음> 근데 그런 게 있어. 사람마아 응. 같이 쓰면 재밌는 사람 있고. 원래 내가 근데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이 근데 재어주니까 <웃음> 내가 한몸만 살짝 켜살 차이 나도 오늘 만날 수 있어 10살 차이 근데 15살인 거 <웃음> 그치? 나검색 가야 돼나나 혼자 생각해 왜? 렇게 나이 이가아가 쟤가... 이거 아 워오늘 아 진짜 뜨거 진짜 나 추워 워 Angst, 음, 너만 좋다면. 음. 오! 오! 음. 근데... 아 먹는 걸 <목소리> <목소리> <웃음> 머리가 참 좋지? 응. 음. 먹어보세요. 사과 소주 <웃음> 아니, 이게 안 돼. 뭘잘 음, 봐? 짜잔. <목소리도> <다전. 목소리도> <쉬이>. 에? <웃음> 너무 가까운데, 나? <웃음> 안녕하세요. 감사해. 거 <목소리> 이건 도착. <도차. 목소리> 음! <목소리> <천천히 먹고 와. 목소리> 까비, 좀만 더 앉아있을까? 우리는 이제 집을 갈 것이다